광심, 광대 영. 지금 당장 아, 는 거야. 아, 나나서서 좋아. 아, 왼발이 왼발 왼발이니까. 왜? <목소리> 아 <전화>, 물어주고. 좋았어. <도왔어. 목소리> 안 된다, 안 된다. 그러 아 많다 공격수 많다. 오, 오케 고다내고, 고다내고, 고다이 듣는 사님 코치 같습니다 감독 같아 감독. 그니까 그러니까 저걸 찍었어야 했는데 지금. 진짜. 오오오 야태이았다테니이 그 오오, 막았다, 테리에 막았다. 잘했는데, 와. 13분 와, 와, 와, 니다 가나요 가나요. 강병재 강병재. 오아 아까비. 아, 아, 길게, 길게. <웃음> 오 좋다. 오 가나 가나요 아이고. 아, 아. 덜꺾였다시 앞으로 죽어! 앞으로 죽어! 와! 이 마무리해라! 고 아, 타이밍! 아, 타이밍! 와! 와! 와! 오, 와! 오, 아, 야, 아, 아, SAE, 한한 와! 와! 와! 아! 줘 아! 고 나이스 봐. o 지 마. 나이스. o 이스난나 좋아. 좋아. 어? 오! 아 어? 야, 태훈이 잘하노! 오늘 MVP 했는데, 거의, 저기. 안, 안, 안 되지! 안 되노! 진짜, 공기집을 나갔나보다. 뒤에, 뒤에 없다. 뚱! 뚱! 혼자, 대가. 혼자 있 아,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오우 <웃음> 아, 아, 아, 응. 나이스! 아아 나이스! 어, 태훈이가 한네개 막았는데 여기는 능거지, 내가. 5분 남았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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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반칙 아현식 오랜만에 봤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도 받아도 아무도 없어. 왜 아무도 안 올라와줘요? 체력이 <웃음> <초등학교에> 끝났으니까. <웃음> 나이스 나이스 오! 아, 속아. 덥다. 이 우리 안닌것 같아. 위험했다. 1분 남았어요. 라스나스 삼0초시 가자, 내자, 가초 나왔습니다. 라어라어5분 왔어, 왔어. 아! 추가 드릴게요. 54분인데요. 아, 아니, 6시 안 됐어. 아직 54분이야. 6시까지 안다잖아 6시. 지금. 6시까지 안다잖아 아직 뭐, 라 끝났어, 시간은. 이제 6시 되면. 아. 자, 6시에 끝낼게요. <웃음> 부터부터조식 나이스. 아, 아, 아, 10분. 이못어이분이어 <목소리> 아, 야! <웃음> 형이고 아 bon 한골만 어, 가자 한골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오른발다 오른발 도도도도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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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확실히 나이 라이를 가 차이가 난다 영경이좀 o v e l 나 좋아 1,2,3 좋아 좋아 좋아 네아 3,4 잡았다 참... 좋아 네아 아뇨 아니...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진짜 때려! 어. 야... 채... 어. 우와 와. <목소리도>